의왕 임증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어집... 김상동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다 오늘 고민에서 많이 바쁘긴 하지만 네, 공정우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약도 써주시고 음, 그렇게 오늘 선원식까지 갈수 있도록 아, 학교와 행동을 해주신 분에대습니다 공정 무역으로 인해서 공정한 무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쳐될수 있는 척덜이되었 그리고 그, 그, 시까지갈기서 아주 게 생각합니다. 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또 생소한 공정 무역들이 서 저희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착가 아닌 공에는 무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부역 마을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앞서 나가는 공정부역구지 의왕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공정부역구지 의을 선언합니다.